자 몰디브에서 일하자 여기로 예, 예, 예, 가보도록 합니다 몰디브예요 여러분들 몰디브 가보셨나요? 아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몰디브를 못 가봤는데 몰디브가 가라앉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디브를 꼭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몰디브에 한번 놀러 가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몰디브가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갑자기? 예, 네, 갑자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인 알고 계시죠? 라인이라는 업체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카카오톡을 쓰니까, 카카오톡을 더 대명사로 생각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라인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만약에 그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데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저는 라인을 깔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현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어, 그렇게 라인이 카카오톡 보다 세계적으로는 더 유명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라인이 하이브리드 워크 2.0 이라는 걸 시작을 한다고 해요 하이브리드 워크 2.0은 뭐냐 그게 그냥 별거 없어요 외국에서도 일하자 즉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를 꼭 집이 아닌 원격근무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원격근무가 더 먼저예요. 어, 텔레커뮤트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옛날에는. 그 원격에서 어, 멀리 있는 데서 근무하는 건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는 그냥 뭐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일터가 아닌 데서 그러니까 고정된 어, 사무실 혹은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벗어나서 일하기. 이거요. 어, 이건데, 자, 이게 2.0이다. 그래서, 한국과 시차 4시간이내면 어디든 가도 된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재택근무, 꺼져. 예, 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택근무 같은 거 없고, 일단 나와서 근무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IT 업체나, IT, IT 쪽, 어, 업체는 적극적으로, 예, 이런, 좀, 어,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를, 어, 좀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이게 이, 이익이 좀 되어 업체들한테. 어,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어쨌든. 그러면, 이 한국과 시차 4시간 이내에서 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데, 어, 그런 나라들이 어디가 있는가? 자, 일본, 대만, 대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괌, 사이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습니다. 아, 맞네요. 어, 그러면 과연 이런 데서 어, 원격 근무가 가능할까? 예, 네, 가능하죠. 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국가들 나름, 예. 네, 나름다 인프라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뭐 인터넷도 나름 다 빠르고요. 아, 물론 동영상 라이브 이런 거는 많이 끊김 에이, 이런 거는 좀안 돼요. 에이, 이런 거는 여전히 많이 끊겨요. 어 근데 그냥 뭐 회의 잠깐 하고 줌 같은 걸로 어 그리고 작업하면서 이제 보내고 그 정도 인터넷 다 돼요. 에이,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가서 일할 수 있대요. 이 라인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부럽죠. 최대 90일까지 가능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원금까지 준답니다 매월 17만원 어 만약에요 제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아직 집이 없어요 아직 집이 없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살고 있는 장소가 이제 어떻게 됐다? 예, 계약이 끝나요 새로 월세 알아봐야 돼요 그럼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걸쓸수 있어요 완전 땡큐죠 어 사실 이럴 때는 뭐뉴질랜드랑 호주는 체류비가 워낙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요 저 같으면 대만 저렴하거든요 대만 먹을 거 많죠 태국 저렴하거든요 먹을 거 많죠 인도네시아도 발리 쪽 가면 예 네, 괜찮죠 저렴하고 먹을 거 많죠 예 네. 아유 좋다 베트남 먹을 거 많고 예 네, 저렴하고요 이런 데갈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대만은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어봤고, 대만에도. 태국은 뭐몇 달씩 있어봤고, 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가봤고, 베트남도 뭐몇 달씩 있어보고 했는데요. 베트남 같은데요. 괜찮은 집 구하면 한달 30만원이면 구해요.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지냈던 집은 27만원에 수영장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저렴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 한국에서는 천0 0 0에 65만원, 뭐 관리비까지 하면 70만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먹을 거다 먹고, 가끔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서 한 달에 17만원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지내면은 괜찮죠. 뭐한세달 정도. 예. 네. 그럼 월급 다 모을 거 모으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이용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럽죠. 예. 네. 자, 어, 사실 요즘에는, 원격근무는 이제 그냥 대세가 된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게 효율이 나쁘지 않다 특히 어떤 분야 IT 분야 IT 분야는 어, 내가 작업할 때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작업에 효율이 안 떨어진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직군이 있고 또 IT 쪽에서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라 그렇다면 라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택근무하는 게 비용이 줄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원 교육을 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 예. 부동산 비용 꽤 크죠. 그 다음에 재반비용이 또 들어가요. 이 재반비용은 별거 아니...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 사무실에서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는 거, 예, 먹는 거,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지원 나가는 게꽤 많아요. 예, 지원 나가는 게. 뭐 회식도 마찬가지죠. 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아. 청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비용이거든요. 어, 특히나 뭐 제일 큰건 당연히 부동산 비용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음, 나쁘지 않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이미지가 좋아요. 왜냐면 어 이런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거 어, 나도 씨, 아니, 태국에서도 한세달 살아보면서 일하다가 뭐 경험도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난 능력 있고 IT 쪽이고 근데 어좀 골라서 가고 싶은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은야야 야, 이거 내가 원하던 거 해볼 수 있겠는데? 가는 거죠 네. 취업이 요즘에는 어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 뽑기가 어렵다 인재 찾자 아,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아. 이런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는. 이게 IT 쪽이 굉장히 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복지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요. 어 그런 걸 보면 음 나쁘지 않은 방식이죠. 어 저는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기업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런 방식의 일을 찾자. 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원격 근무로 원활하게 할수 있는 혹은 내가 꼭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좀 내가 잘 키워나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나는 뭐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난 강의를 정말 잘한다 근데 강의하면요 정말 묶이거든요 묶임 진짜 묶여요 저는 뭐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됐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근데 이제는 온라인 강의로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온라인 강의로 바꾸면 은 해외에서도 할수 있죠 제가 아는 어, 수학 강사분이 계세요 어,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자기가 오프에서 가르치던, 그러니까 수학학원에서 가르치던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자 7월은 온라인만 한다. 어.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7월은 온라인만 하고 어떻게 했냐? 네, 외국 나가서 어. 외국 나가서 외국에서 강의. 이걸 하셨어요. 대박이죠? 근데 애들이 안 나갔대요. 어왜냐면 이게 와가지고 얼굴 보고 수업하는 거랑 온라인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애들이 그대로 있었대요 예. 그래서 저한테 외국 나갈 때 여기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이랑 이런 데다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넷 빠르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오히려 강의를 하고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 내가 하는 일 온라인으로 전환 이거를 고민하거나 혹은 내가 아직 하는 일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자 어, 일을 찾고 능력 갖추기 이쪽으로 해보면 나중에 분명히 어차피 점점 상황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코로나가 이거를 아주 빠르게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반발작용 같은 게 있겠죠 반작용 같은 게 있겠죠 어, 요즘 들어서 이제 배달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발 작용일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는 가게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요.